진짜 많이 뜨는데, 초보명사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처치하기가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와, 머리 장난입니다! 훈련소 갔다가 좀 와가지고 머리를 좀 잘라달라는건데 <웃음> 장난아닌데? 머리 너무 길러가지고 내가 이거 뜬거를 내가 한번 처치해 줄게 아, 네. 머리 안뜨고 머리 길를 수 있게 한번 제가 그 부분들을 정리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은 이 뜨는 머리는 확실히 어려워요 근데 좀 쉽게 생각하면은 쉽다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 자를 때 일단 머리카락을 좀 자를 때 옆머리 같은 경우는 갖다가딱 어 붙이는 게 아니에요. 딱 붙이지 말고 겉머리부터 겉머리부터 살짝 어느 정도 자를 건지 가이드라인을 살짝 잡는 거예요. 이 라인 자체를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천천히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머리를 길르실 거고 머리 자체는 많이 안 잘라도 좀 적당하게 잘라서 좀 이렇게 다니는 데 불편하지 않게 할 거니까. 어막 밀고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그건 할 거고 자 밑에 구렛나루 부분을 자를 때는 뭐 이렇게 잘라도 되겠지만 귀 위쪽 머리를 자를 때는 귀를 꼭 살짝 내려 주시고요 밑에 라인을 살짝 그냥 그대로 천천히 가세요 그리고 귀라인을 잡고 살짝 이렇게 이렇게 눌러줘서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 진짜 많이 뜨는데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위로 이렇게 들어서 80도 정도만 살짝 들어가지고 그 위를 살짝 만 걷어낸다고 생각하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내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뒤를 살짝 정리만 해주시고 이렇게만 잘라주셔도 지금 현재로서는 깔끔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관자놀이 쪽이 부분도 정리를 해줘야 되죠 자 45도로 들어가지고 약간 이 부분은 80도 정도 들으세요 그리고 이이 이 선은 사선으로 약간 들고나서 그대로, 그대로 이 라인하고 이 라인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잘라주시는 거예요. 잡아서 이렇게. 대신 얼굴에 붙이지 마시고, 이 겉에서만. 어쨌든 오늘 머리가 많이 뜨시기 때문에 그 머리 부분들을 약간 이런 식으로 겉에 머리를 살살 정리를 해주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살 쳤을 때 지금 라인이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깔끔하게 쓰죠.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뒷머리랑 같이 연결하는 부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뒷머리도 많이 떠 있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우리가 먼저 보고서 시작을 해야 돼요 밑에 라인은 어떤지 한번 보시고 그 부분을 똑같이 위쪽에 라인을 살짝 들어서 90도로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잘라드린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하나 딱 하시고 그 다음 바로 위에서 한 번만 살짝 위에 한번 알죠? 위에 아래 이렇게 잘라 주시고 위에 잘라 주시고 아래 잘라 주시고 이거는 어찌됐든 계속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위에 잘라 주시고 밑에 잘라 주시고 이런 식으로 위 아래로 밑으로 점점 내려가면서 같이 라인을 잡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고 부분을 너무 바싹칠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네이프 부분 가이드라인도 살짝 라인만 잡아 주시고 어찌됐든 길를수 있게 밑에는 길르는건 아니지만 윗부분이 좀 짧기 때문에 밑에 부분이 너무 길면 안 좋으니까 밑에를 정리해 준다 생각하시고 밀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잡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모든 거는 한 10분 안에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빠르게 연습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 주시면 라인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네, 이 바가지 라인도 하나도 없고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있어요 이렇게 층이 다나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도 한번 가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도 마찬가지 굉장히 머리가 많이 떠 있습니다 지금 머리가 많이 떠 있고 초보명사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처치하기가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옆부분 같은 경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어느정도의 나만의 가이드라인을 살짝 잡으세요 상고는 아니고 내가 우리 손님 머리를 깔끔하게만 정리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을 빠싹 대지 마시고 그냥 겉에 있는 머리만 살짝 그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살짝 이렇게 잘라 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앞머리가 짧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이렇게 해서 잘라 주시고 계속 이렇게 밑에 라인을 이런 식으로 잘라 주시고 위에 부분도 같이 살짝만 정리를 해주세요 같이 이어서 위에 아래 아래 위에 아래 이런 식으로 잘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겉머리만 좀 잘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관자놀이 같은 경우는 똑같이 약간 사선으로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같이 이어주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리고 구렛나루 남아 있는 부분은 또 이렇게 살짝 겉에만 이렇게 잘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라인이 깔끔하게 되죠 그리고 길르기도 편하고 어차피 우리 손님은 윗머리가 많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밑에 부분은 상관하지 말고 또 너무 밑에를 바싹 치면은 어 약간 좀 머리가 붕 떠서 좀 머리가 이상한 머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고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뒷머리 가겠습니다 자 뒷머리도 마찬가지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사선으로 살짝 가이드를 잡은 다음에 약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살짝 내려 주시면 돼요. 위에 먼저 겉 테를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80도 정도 들어서 이렇게 이런식으로 살살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층은 여기서 살짝 이렇게 45도로 밑에 머리 45도로 살짝 꼽으셔가지고 살살살살살 살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라인 네이프 부분도 마찬가지 바싹 치지 마시고 먼저 이속을 보시고 아 이렇게 생겼구나 하시면서 밑에 라인을 이렇게 살살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라인 잡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시고 밑에 라인 살짝 정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죠 그리고 위에 아래 위에 아래 이런식으로 위아래로 위에 아래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더 이렇게 딱 가셔서 이귀 위쪽에 이 부분은 어떤가 한번더 보시고 이렇게 정리할 거 있으면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손님한테 끝났다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우리가 보통 다 보고 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어 한길만 가세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자를 것인가 생각하고 자꾸 물어보시면 별로 안좋아하는 것 같아 선생님들은 자 뒷머리 부분을 잘라 볼게요. 어 이게 제비추리 아니에요. 제가 이거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가이드라인 옆에 양옆에 머리 네이프 부분을 잘랐던 부분들을 옆에 부분하고 옆에 부분하고 해서 같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똑같이 구렛나루 자르듯이 위쪽을 살짝 들었을 때 어느 정도 맨 위쪽 부분까지 해서 이 가이드라인 지금 머리 커트라인 이 부분하고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들어서 거그 위까지 살짝 올려서 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뭐 90도로 들어도 돼요 이렇게 지금은 90도로 들수 있어요 이렇게 드시고 자른 다음에 자 밑에 부분을 그냥 맨 밑에 두고서 40 여기 그냥 살짝 들은 상태에서 80도 80도 정도에서 살짝 이렇게 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80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80도로 계속 올라가세요 이렇게 이렇게 80도 80도 80도 위에 아래 위에 아래 그리고 윗머리랑 같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가끔 보이는 이 흰머리 이거 보이시죠? 흰머리 이거 하나 있네요 이거. 요거 요거 하나를 딱 잘라 주세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뽑지 마시고 끊어 주세요 밑에 부분 한번더이 부분을 좀 튀어 나왔으면 한번더 이렇게 살포시 가서 이렇게 위에 것만 정리를 해 주신다 생각하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뒤에 네이프 부분도 어느 정도 끝나죠 자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밑에 부분 네이프 부분의 맨 끝부분을 이렇게 밀기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6mm 탭을 끼시고, 6mm 탭을 끼시고 밑에 부분을 살포시 이렇게 정리만 해주시면 네 얼추 이제 라인만 따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라인만 이렇게 해서 네이프 부분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라인을 이런 식으로 따주시고 깔끔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주시면 네 아주 깔끔해졌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라인을 살짝 정리해주시고, 끝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뒤에 라인도, 이렇게. 어차피 지금 윗부분이 많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위에 아래로 자를 건 없어요. 수 그러니까 정리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수술을 정리를 해도, 원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기르는 동안에는 수술 안 치는 게 좋겠죠? 너무, 이렇게, 부시시하고 지저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 안 치는 걸로, 저는, 어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일단은 이런 라인들 남는 라인들을 한 번씩 정리하는 어, 시간 가지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주 열심히 더 배우고 열심히 더 해서 우리 또 이런 시국을 좀 넘어가 보죠. 자 옆에랑 옆에 머리도 떴던 것도 다 잘랐고. 앞머리는 어차피 수술 많이 이제 자라면서 머리가 자라고 안 자라고가 있어서 머리가 이렇게 된것 같아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옆에랑 다 정리가 돼서 아주 깔끔하게 나왔는데 자 우리 손님은 어떠세요? 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어? 네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보 명사 화이팅! 화이팅! 블랙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웃음> 알림 설정 꾸욱 <웃음>